안녕하세요 덕질하는 유부남 제이덕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피규어 컨텐츠를 다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생각났던 컨텐츠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부셔먹었던 레진 피규어들을 순접을 하면서 혼자 떠들어보는 컨텐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스튜디오에 제 장식장이 4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일반 타워 장식장이거든요 레진 전용으로 만들어진 타워 장식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불안하긴 했었는데 아마 찬넬 형식으로 되어있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받침대가 드라이버 나사로 받쳐지는 형식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풀리면서 위에 피규어부터 와르르 무너지면서 피규어 총세개가 개박살이 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가 아끼고 아꼈던 FOC 도플라밍고 피규어입니다 이 피규어가 제일 위에 층에 있었고 아무튼 추락을 했습니다 사실 버리려다가 이거 어차피 수리를 맡기면 거의 구매한 비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버릴 바엔 순접으로 한번 어디까지 되나 순접으로 어느 정도까지 티가 안 날까 궁금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태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에요 손가락은 아예 다 박살이 나 있는 상태고 아마 이거는 황동봉 없이는 고정이 오래 가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복원이 되는지 보고 만약에 정안 되겠다 싶으면 폐기 처분을 하든지 혹시나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나눔을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이소에서 구매한 록타이트 401을 사용을 할 건데요 보통 501을 많이 쓰는데 501은 공업용인가? 다이소에는 없어서 그냥 401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원래 고수분들은 이렇게 이 순간접착제를 팔레트 같은 데다가 이렇게 짜놓고 바늘이나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몰라요 뭐뭐 뭐 어떻게 되겠지 왜냐면 저는 일반인이니까 여러분들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냅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같은 경우가 많잖아요 아 이거 벌써 벌써 튀어나왔네 벌써 흘렸네 우선 팔 먼저 이게 여기가 맞겠지? 레진 피규어 복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다리가 안 맞으면 내부를 다 깎아서 맞추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기술이 없고 오로지 순접으로만 오로지 이 순간 접착제로만 해볼 겁니다 지금 아, 안 붙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붙여 놓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쪽 팔 이쪽 팔도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이쪽 팔은 붙이기 전에 이 박살난 손가락들을 먼저 복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도 순서대로 와, 어? 핀셋이 있으면 딱 좋을텐데 핀셋이 없어가지고 순서대로 해야 되겠다 반방울! 한 방울을 넣어봐요 반방울! 너무 본드를 많이 하면 이게 결합을 했을 때 붙였을 때 본드가 넘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느니 못한 효과가 나기 때문에 아주 적당량만 순접은 인내와 고통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딱 붙였을 때 얘가 굳을 때까지 잘 잡고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굳는 동안, 아이고, 한번 딱 붙였을 때, 올바른 위치에 딱 붙어야 되는데, 아, 이게 손가락 간섭이 심해서 이거 굉장히 힘드네. 만약 엇갈린 상태로 잘못 붙였다, 그러면 피통 싸는 거죠. 아주 좋습니다 활동 징후가 아주 좋아요 자연스럽게 마치 어, 반지를 낀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크로마츠 반지를 낀 느낌 오 나쁘지 않습니다 이대로 잘만 붙어 준다면 어, 저는 아주 성공적인 순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신 집중 아! 되겠다 새끼손가락은 없음, 없어도, 없어도 되니? 야이 새끼손가락 그래도 얘도 약속은 하고 살아야 되니까 최대한 새끼손가락도 붙여도 보겠습니다 오, 좋아. 온도 양이 부족했나 봅니다. 자꾸 떨어지네요. 하지만, 인내심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자, 아까 붙였던 어깨는, 오, 붙었습니다. 어느 정도 붙었고요. 자, 지금 거슬리는 이 다리, 왼쪽 다리를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파손의 흔적이 그날의 고통을 파손된 피규어를 발견했을 때제 심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이 경계선은 숨길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경계선이 보이지 않게 순접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말 도색 능력이 된다면 아 이거 정말 보건가를 했겠지 도색 능력이 되면 이게 순접을 붙였다고 해서 어, 붙었네? 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어 보면 절대 안 돼요. 바로 떼집니다. 충분히 경화될 시간을 주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야, 이거는 아주 파손이 심각하게 되어 있는데요. 다행히 파편은 잘 맞아 떨어집니다. 이렇게 붙이고, 이 순접은 최대한 얇게 펴발라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야 마르는 시간도 적게 걸리고요 그리고 좀더 밀착력 있게 그리고 흘러나오지 않거든요 옆으로 삐져나오지 않게 할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얇게 펴 발라주세요 발랐다고 해서 바로 붙여주는 것보다 살짝 말려 준 다음에 붙여주는 게 훨씬 더 접착력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인내심 없는 사람은 그냥 바로 붙여버리죠 딱 모양을 잡았을 때 위치를 딱 잡았을 때 살짝 힘을 줘서 최대한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고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이 친구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를 할수 있는 상황까지 딱 잡아주면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어긋남이 있을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다는 라거 네, 지금 살짝 어긋났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자 다음 또 갑니다 아, 아, 아 손에 묻었어 아 옆에다가 미니 선풍기 같은 거 있으면 가져다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여기 미니 선풍기가 없어서 제 입냄새로 굳히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자 한번 딱 자리 잡았을 때꾹 눌러서 본드와 파츠들이 하나가 될수 있도록 이들의 만남이 어색하지 않도록 우리가 꽉 잡아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들의 만남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비록 파츠들의 파편이 온전치 않아 흔적은 있지만 그래도 이들이 다시 만났다는 거에 의미를 두면서 옆에다가 다시 경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음, 여기 파편이 있는데, 이게 깃털 파편을 찾아봐야 됩니다. 이게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자, 엄청 많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에이스 파편인 것 같고, 이쪽에 엄청난 라미네이트를 한 것처럼 치아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하나씩 맞춰보면서 붙이면 될것 같아요. 약간 퍼즐 맞추듯이. 이런거는 이런 아주 쉽죠 딱 봐도 너는 여기다 이런 느낌 아우, 다음에는 이 테이블 말고 다른 테이블에서 해야겠다 아우, 너무 불편하다 이거 다음에는 항공샷으로 준비해 주세요 예나 지금이나 피규어 많이 부셔 먹잖아요 그래서 피규어 복원 해주시는 분 찾아가서 복원도 한번 맡겼봤었는데 진짜 그분들이 복원해 주신 거는 티가 하나도 안 나거든요. 페인팅까지 완벽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티가 전혀 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누가 복원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자 오늘은 제가 오로지 이 록타이트 하나만으로 어디까지 가야 당연히 티가 안 나면 거짓말이겠죠? 티가 안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그 티가 얼만큼 나느냐 얼만큼 안 나느냐가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그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가 파편이 얼만큼 잘 맞게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파편이 없는 부분은 순전만으로는 복원을 절대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없는 게 되게 많네 아 여기 엄청 큰거 있는데 이게 없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편만 있다면 얼만큼까지 티가 안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없어가지고 나머지 파편들은 지금 없거나 혹은 짝을 찾을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어, 생각보다 많이 없었구나 지금 잠깐 보여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 라미네이트 되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파편이 있었으면 이렇게 순접을 통해서 티가 살짝 안 나도록 할 수가 있는데 아이큰 앞니 빠진 거 이거 너무 아깝다 여기 파편이 있었으면은 그래도 티안 나게 따다닥 해가지고 더 티가 안 났겠지만 여기는 망토가 뒤에라서 뒤 사실 전시할 때안 보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떨어지면서 이 안에 몸통 파츠랑 이 의상 파츠가 원래는 분해가 돼렇게 따로 따로 돼 있는 거거든요 통짜가 아니거든요 이몸 파츠랑 옷 파츠랑 살짝 분리가 되면서 유격이 생겼어요 얘가 좀 밑으로 어깨 라인이 좀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아무래도 더 건드면 제가 뿌... 망가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 상태로 결합을 해 버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내부에 이 결합하는 부분에 유격이 생기면서 빈 공간이 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츠와 파츠가 만나는 면적이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속안를볼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힘과 무식함으로 꽉 눌러서 그냥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냥 보면 은 아주 조잡한 피규어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가품 만든 느낌?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이 순접을 한 어깨들이 망토를 버텨줘야 되는데 자 순접을 다 하고 전시를 해봤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자 순접을 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발 순접했었죠? 카메라 상으로는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죠? 기가 막힙니다 여기 손인데 자세히 보면 뭐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뭐 넌듯이 봤을 때는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까진 부분들을 보완할 수가 없다는 라게좀 전체적으로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면 그냥 뭐 나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전시하는 데는 전혀 티가 안날것 같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이거 부셔졌던 거야? 라고 안할것 같아요 아까 순접했던 날개 부분도 정말 티가 안 나는데 여기가 좀 이빨 빠진 게 보이기는 하거든요 파츠만 있었다면 이 지금의 아쉬움을 조금 더 달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에 부셔 먹었던 FOC 도플라밍고 레진 피규어를 순접을 통해서 한번 복원을 해봤고요 지금 부셔진 레진 피규어가 여러 가지 몇개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추후에 나머지 피규어들도 순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